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의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야 이거 진짜 위험했네 징권했네 필드가 싫어 와, 어? 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요 어허허허허. 어허허허 어허허허허 응, 안사 <웃음> 아무 열심게안 <얘기하지. 웃음> 들어간 거 좋은 데아 <웃음> <아이>, 감사합니다 <웃음> 와, 나 처음 나와봐 어, 그래, 나올 때 됐어요 어, 나올 때 됐어 이한 번쯤 나올 때 됐지 뜨란이 아, 나왔으니까 용을 가야지 그러고서 우승했거든 고민의 여지가 없다 <웃음> 야 잠깐만 당황스러운데? <웃음> 왜 66이 뜨지? <웃음> 저 뒷대가 트롤을 할것 같은데 아. 아 이거 야 말가니스 말가니스 제발 말가니스. 하하. 힐리가 명청이스로 소소하게 때린 것 같다. 아 진짜 이거 망겜이야. 이거 싸움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져. 여기, 여기. 제가 여기 쳐주면 얼마나? 거든 역시, 역시 망겜. 어? <웃음> 딱반 반반이잖아 이게 거의 그 차이 아니었을까? 어, 유도라가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얘도 어지간히 세성 아, 가나요 가나요 오케이 두 명이나 갔어 누구꺼 줄거야 유도라꺼 줘야또 준다고? 황벌꺼 환발... 야 뭐야 원래 이렇게 주는게 맞아요? 원래 이렇게 주는게 맞아요? 나 오늘 처음 해보는데? 맞아, 이거 왜, 왜 이러고 있냐. 우리 개쎄잖아. 어? 야, 좀 죽자. 아, 왜? 해적 가 아, 지 이거 아, 죽어. 아, 죽 아, 죽 그래! 좋아! 이기면 됐어! 총수 화이팅! 아니요, 글창고가 내장부터는 어차피 남아 글창고 내장부터 어차피 아무리 빨리도 돈다 못써 이건 변 수가 없죠? 자 누구 죽을거야 나 빨리해야돼 시간없어 멀록있나 용용기야 이렇게 멀록없어 야다 뒤졌다 1등이다